주대고 PP. 주대고 PP. PP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음. 자, 어, 한 번만 얘기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과거 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주빈이가 얘기해 봤어 과거 사실에 대한 아 후원 후회 유감 왜 생각나는 거죠? 봐봐, 과거사이에 대한 후유유감이니까, 슈대오 PP는 뭐야? PP 네. 아, 뭐, 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뜻이야. 알겠어? 회색이 어떻게 된다고? 어머, 진어 뭐, 뭐, 뭐. 이거 p p 해서 가면 돼. PP 했어야만, 어, 했는데. 무슨 뜻이야? 못 했다, 야, 못 했다. 네. 못 했다. 여기 봐! 여기 유감 표시잖아. 왜 유감? 여기 유감 아니야? 아나 유감스러워. 그래요뭐 했어? 했는데, 복종했어? 야 했는데, 그럼 뭐라 했어?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은 게 여기 나와야지. 복종하지 않은 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다? 나이든트 뭐라고? 오브레. 복종하지 않은 거야. 하고 사실이잖아. 휴대용 비트는, 그지 여기는 좀 적고 났는데요. 여기 똑같이. 여기는 봐봐. should not have pp니까 이건 뭐니?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가 돼. 이거는, 부정한 아시드가 있으면, pp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pp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 했는데, 했다. 했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게 유감이다 나왔잖아요. 네가 해서 유감이다. 자, pp 했어야만 했는데, 그럼 pp로 과거로 고쳐주면 되니까, 응. 헬 펄도 그래서, 펄더 라인. 너 거짓말 했던 거. 나 유광이야. 이러식이로 유광. 여기까지 유광 종이 됐고. 네. 자, 이제 머스트가 나왔을 때요. 머스가 나오면 이런 걸뭐라 하냐면 단정적 추측이라고 합니다. 단정적 추측. 여러분 뭐라고요? 단정적 추측. 근데 여기 뭐가 붙냐면, 강한 추측, 확실한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앞에 뭐가 붙냐면, 머스크스 원형이 나오면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 현재 사실에 대한 단적 추측이야. 응.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자느냐 면 현재가 자 현재. 그래서 I'm sure. 단정적 추측이라는 건 여기에서. I'm sure. I'm sure. 썰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썰뜬. 여기서? 네. 나대비하 어? 어. 확신해야 할 때. 그럼 여기 뭐가 나왔어? 예. 현재니까 예. 현재 사실에 대한 단적 추측. 어 그거 사실에틀림 없어. 그치? 사실이면 틀림없어. It is certain that 나 o n 되고, I'm sure that 나 o n 되고, 그 다음에 inverse, 여기 뭐야? 과거 사실에. 그렇지, 과거 사실에 대한 단적적 추측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과거.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이건 당연히 과거나 아니니까. 네. 빈, PP를 과거라고 바꾼다. 알겠어. 다음으로 세 개. 40대표. 여기는 여기는 무슨 주축이라고 해야 되는걸 부정적 주축이라고 해야 그래. 현재 현재 사실에 대한 현재 의 사실에 대한 부정적 주축이라고. 부정적 주축이니까 해석도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이미 뜯임 없다. 뭐 이미 뜯임 없다. 뭐열 쓰쳇 없다. 요거는 뭐 일리가 없다. 요거는 뭐 열쓸 리가 없다. 그래서 결국, 어, 나는 확실히,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이게 부정적 추측이라는 얘기고, 여기 현재상에 써주면 되니까 이거야. 예. 만약에 이게 낯이 없었다면, 이즈트. 그죠? 네. 어, 여기는 이젠트. 이렇게 쓰죠. 근데 내가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부정적 추측일 때는 이렇게만 써주는 게 아니라, 다시 써본는야 내가. 네. 어떻게 써주면 이 예, 55. 불가능해서블로 여기도 날 부분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였였음리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요거는 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예, 뭐 이거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추측이기 때문에, 뭐, 뭐, 뭐, 였을 리가 없다, 야. 뭐, 여 였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추측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확신하지 않아, 해서, 부정축축측을 했어요. 네. 여기 지금 뭐가, 어, 과거 사실에 대한이거든요, 이게. 요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요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인데, 요건 과거 사실에 대한이야. 네. 그 당연히 뭐야, 어디서 나와야 이걸 다시 써줄 수도 있다고. 어떻게 써주냐면, 예를 들면 임파서블로 써주면 됩니다. 자, 아, 뭐야?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 불가능해 해서 이걸 추측로 이렇게 써도, 어,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추측. 여기서는 p 서 s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것은 m 이비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그래서 여기 현재 사실 나오면 돼요. 이제 나오면 돼요. 그, b 에 현재형. 이, 이즈 써주면 돼. 어머니, 그것밖다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예, 예, 예. 그래고 지금 파스는 없어도 상관없죠. 반반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불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아, 그거 가능해? 뭐가? 그거, 그거 뭐, 아픈 거 가능해? 이즈? 일 예,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과거 써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디가 나오면 된단 말이야. 네. 만약에 파스블을 써줘도, 예 t i 파 p o s s i b l 1이라고 써줬는데 알겠지? 그나오신거다 했어. 이게 추측식인데 조동사의 추측식, 조동사의 추측